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랑사가의 신규 개발자 노트가 나왔습니다 금일 19일 15시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나온 개발자 노트의 내용은 이 왕국 퀘스트 관련된 개선사항 얘기와 이번 업데이트로 추가된 복마의 재단 시즌 보상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랑웨폰의 중복 획득 중복 획득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변경된다는 것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크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바로 왕국 퀘스트입니다 이 왕국 퀘스트의 AP, AP 시스템의 개선 예정 사항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우선 은 우리 유저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바뀐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랑사가는 가갓 운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AP 충전 시간이 개선됩니다 현재 3분당 1회복으로 된다고 제가 팀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는데요 개선 후에는 2분당 1포인트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이 회복 시간만 감소되는 게 아니고 사용되는 이 감소량도 추가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3챕터부터는 18포인트 4챕터는 20포인트 5챕터는 22포인트 6챕터는 24포인트로 이렇게 2포인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어, 사용되는 양이 줄어들고 회복되는 양도 빨라졌으니까 아마 기존보다 조금 왕국 명령서가 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많이 줄어든 게 아니라서 크게 확 체감은 안될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왕국 명령서에 추가 획득처가 생김에 따라서 아마 이 개선사항은 조금 크게 변화가 될것 같네요. 현재로서는 특정 업적에서만 지급되던 이 왕국 명령서가 변경 후에는 이 1일 업적이 완료할 때마다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전체 완료가 될때 추가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 현재 업적을 보시면은 1일 업적이죠 1일 업적에 왕국 퀘스트 5회 클리어 할 때만 현재 금빛 왕국 명령서를 하나씩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 1일 업적 개수는 8개고요 개선이 된다면은 이 업적 한개씩 달성할 때마다 명령서를 한개씩 받게 되고 이 1일 업적 클리어 전부로 다할때 여기 다이아 플러스로 왕궁명령서를 받는 걸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상 듣기로는 이렇게 되있는것 같고요. 주간 업적에서도 똑같이 주간 업적 완료할 때마다 지급이 되고 전체 완료할 때또 추가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자 주간에서는 총 10가지의 업적이 있고요. 기존에는 현재 왕국 퀘스트 50회를 클리어하면 은이 금빛 왕국명령서 3개를 받았습니다. 자, 총 10가지의 미션 완료할 때 1개씩 추가로 받고 10개를 다 완료하면 은또 추가로 받는 그런 형태로 되겠죠? 그렇다면 일주일에 최대 18개를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금빛으로 주게 될지 아니면 은빛으로 주게 될지 그거는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된다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왕국 퀘스트와 AP 시스템 관련해서 우리 유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이 위의 내용이 업데이트 전까지 왕국명령서를 매일매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업데이트 전까지 매일 지급한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다음주에 그냥 바로 업데이트 할 예정인가 봅니다 현재 그 이벤트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지금 라그나데아 축제 이벤트라 해가지고 금요일 오늘이죠 오늘 7시부터 금토일 이렇게 일요일까지 금빛 왕국명령서를 받게 됩니다 총 35개를 받게 되고요 각 시간마다 꼭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상 지급 시간으로부터 6시간 동안만 우편에서 수령할 수 있다고 하니까 6시간 뒤에는 사라진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때 8시 반, 12시 반, 그리고 7시까지 제때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두 번째 다룬 내용은 이제 그랑 웨폰 중복 획득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식 카페에 남겨주신 의견을 토대로 이 개선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고요 자극초월 전부 다 완료된 그랑 웨폰에서 극초월된 그런웨폰을또 추가로 획득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바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그냥 환원된 상태로 오게 될지. 그리고 이게 중복을 받게 되면은, 모로의 축복을 통해서 다시 다이아로 바뀌는 시스템이 있는데, 굳이 이게 또 바뀌어야 되나? 이것도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향후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번주 제이 업데이트된 복마의 재단 시즌 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100위권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하지만 다음 시즌부터는 이제 참여하는 모든 유저들이 시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월 4일까지, 이번 시즌은 3월 4일까지인데 이첫 시즌은 거의 뭐 연습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뭔가 테스트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3월 4일까지는 뭐 그냥 본인들 최대 딜량 올리는 그런 재미로만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기권 분들만 그냥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각 방식으로 구성된 보상의 경우는 이제 매일매일 참여하는 우리 유저들 입장에서 보상 피드백에 대한 고려를 못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조각 100개를 모아야 그것도 랜덤 상자 1개로 받았죠. 저처럼 무소가금 분들 저도 어제 연습사만 돌렸는데 C랭크 나왔습니다. B랭크 갈까 말까 아슬아슬하게 갔는데 저가 같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4챕터 막 열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될 경우 조각은 한개 받습니다. 한개뭐 엄청난 운빨로 완제품 그랑 웨폰을 SSR 그랑 웨폰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받는 거는 조각 한개짜리란 말이죠. 총 100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는 거는 매일 한 번에서 조각 한개자한번 받는데 엄청나죠? 보상 기간에 엄청난 거에 비해 우리가 받는 거는 랜덤 상자입니다. 랜덤 상자 이건 확실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밝힐지 이것도 이제 다음 소식 때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부분은 이제 결투장 개선 이 부분은 사전에 공지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겪고 있는 버그들 어제부터 시작돼서 오늘까지 있던 버그 이번에 아까 임시점검을 통해서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벤트를 연다고 하는데 이벤트는 아까 왕국명령서 나오는거 요거랑 이제 20% 할인 이벤트가 합니다 자 시작일시는 19시 7시부터 밤 9시까지 매번 하던 시간대죠 그 시간대에 AP 소모할인 20%가 진행됩니다 일요일까지 계속 진행되고요 그리고 금요일 오늘이죠 4시 반부터 일요일 딱 11시 59분까지 공방에서 필요한 골드 소모할인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적용 배율은 10% 할인이라고 적혀있고요 이 공방 골드 소모할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 인게임 들어와서는 여기 이벤트 누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그랑 웨폰의 레벨업 가격, 그랑 웨폰의 한계 돌파 가격, 그다음에 그랑 웨폰의 극초월 가격 이렇게 세 가지를 10% 할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아티팩트 방어구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렇게 10% 할인된 가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티팩트도 와, 이거 딱 점검 전에 레벨업 하신 분들만 조금 곤란하게 됐네요. 한번 90렙 찍어야 되는 게 이거는 극초월이고 날 버린 왕국. 자, 그리고 레벨업도 10% 할인 다 적용되어 있고요. 극조월 그 한계 돌파까지 전부 다 10% 할인 이벤트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런칭 한정 다이얼 패키지. 구매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고요. 최대 구매 3회까지 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저처럼 한번 구매가 돼 있는 걸로 표시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런칭 한정, 그러니까 오픈날이었죠? 그때 구매하신 분들입니다. 이때 이제 3,300원으로 3,000 다이아 구매하셨던 분들은 현재 한번 구매가 돼있는 걸로 나와있고요 이제 뒷늦게 뒤늦게 출발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런칭한정 다이아 패키지가 지금 개수 연장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대 3번까지 구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로 추가된 이 요일 출석 이벤트 상품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다이아 1,500개씩 가격은 3,000원짜리 이렇게 적혀있었거든요 서버당 구매횟수 1회짜리입니다 한번 구매하면 끝이에요 현재 여기서는 2시간 동안 상품 팝업이 노출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선이 되어서 24시간 동안 나와 있게 됩니다. 별도 안내시까지기 때문에 꼭 그날 구매 못하더라도 그 다음 주에 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까지는 굳이 딱 1500다이아만 줘서 꼭 사야 하나 이런 느낌이 안 들긴 한데 금토일, 금토일 거는 좋습니다 2000다이아에 왕궁명령서 10개까지 두거든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현재 12시 딱 되면은 그 이벤트 상단에 있는 이벤트 팝업창에 인게임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제한시간이 2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방금 인치 점검 이후로 24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구매 못하신 분들은 지금 24시간으로 바뀌었으니까 구매 가능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개발자 노트에 올라온 새로운 정보들과 추가 변경된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